우리가 생각할 때 선풍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날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선풍기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기 회사로 유명한 다이슨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선풍기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어도 시원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선풍기는 날개를 통해서 바람을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바꾸어 날개가 없어도 바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만든 것이 다이슨 선풍기입니다. 즉 우리 창업자도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 싱킹 센터의 이유종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 초기 제품 서비스 차별성 도출과 적용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창업을 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템이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성이 없다면 창업을 성공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제품 서비스의 차별성을 초기에 도출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어떤 의미에서 창업의 아이템은 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방법을 좀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 네. 첫 번째는 초기 기회 지도를 그려서 창업의 아이템을 살펴보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어, 사용자 여정 지도를 그려서 어, 음. 차별성을 살펴보는 방법 음. 세 번째는 정성적 조사활동을 통해서 음. 어, 차별적으로 아이템을 낼수 있는 방법을 음. 어,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기 기회 지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초기 기회 지도란 무엇인가요? 네. 창업자들이 흔히 겪는 네.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아, 본인의 이제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승부를 거는 것인데요. 네. 초기 기회 지도란 아, 시장과 고객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네. 방법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2x2 매트릭스로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는데, 네. 아, 예를 들어서 커피를 예를 들 경우에 커피에 관련된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편의성도 있고, 네. 맛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뭐 접근성도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지도투 아, 2x2로 그리고 네. 거기에 이제 커피와 관련된 모든 뭐 제품, 서비스를 다 위치를 시켜보고요. 네.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아이템을 그 지도상에 위치시켜서 아, 본인의 창업 아이템이 이 고객과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네. 있고 또한 고객한테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 것인지 네.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아이들어좀 개선해서 아이디어를 좀더 차별성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인 것 같은데요. 왜 창업자들이 초기 기회 지도를 초기에 그려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 창업자들은 아이디어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과 고객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본의 아이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수익성을 낼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본의 아이템을 살펴보는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이겠죠. 네, 방금 전에 커피를 사례로 들어주셨는데 또 관련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 최근 광명에서 오픈한 대형 가구점을 예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흔히 그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 가구는 내구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아, 이 가구에서는 아, 이 가구가 일종의 소모품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음. 점에 착안해서 네. 예, DIY, 즉, 아, do it yourself라는 네. 그 가구를 사서 자기가 조립하고 음. 또 쉽게 이사할 때 이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어, 그런 가구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생, 어,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초기 기회 지도를 통한 제품, 서비스, 차별성 도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사용자 여정 지도 무엇인가요? 네, 어, 사용자 입장에서 여정을 살펴보는 일인데요. 네. 즉,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의 전체적인 경험과 불편한 점들을 살펴보고 오케이. 혹시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주는 작업을 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중 뿐만 아니라 전, 후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 사용자 여정 지도를 왜 창업자들이 조기에 그려봐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가 네. 아니면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그 경험을 구매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경험을 구매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창업자들이 아, 제품과 서비스 그 어떤 기능적인 면 네. 아니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많이 할 때에 네. 우리 창업자들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음.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큰 어떤 창업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면 어, 창업의 어떤 차별성을 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아이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떤가요? 네. 네. 아, 아이폰도 좋지만 음. 아이팟의 경우를 저희가 살펴보면 음. 매우 좋겠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그 MP3 기기 자체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었을 네. 때이 회사는 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경험 전체에 초점을 맞추었죠. 음. 즉 MP3 기기뿐만이 아니라 네. 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편리한 방법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큰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네. 아이팟을 어, 고안을 했고 이 아이팟은 세계적으로 초히트를 치는 그런 음.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네. 어, 한 사례는 부산의 어, 피호텔로 어,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호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객실, 아니면 음. 로비, 뭐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가 쉽겠지만 네. 이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 조명을 해보면 네.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갈때 어떤 그 여정상의 불편한 음. 점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그래서 불, 뭐 예를 들면 KTX를 타고 갈때 불편한 음.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이동상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음. 어, 이 호텔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네. 그 호텔의 어떤 편리한 시설 그 관련 동영상 등을 제공을 좀 했고요. 음. 어, 막상 그 호텔에 갔을 때그 앞에는 멋진 조깅 코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운동화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호텔에서는 이제 운동화와 운동복과 엠피스를 기기를 이제 이렇게 대여를 해줘서 음. 아주, 아주 멋진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어그 아이디어를 냈고요. 음.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갔는데 그냥 올수 없으니 어디라도 들렸다고 싶은데 이때 가장 불편한 게 이제 끌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호텔에서는 이 가방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이렇게 배송을 해 주는 음. 아, 그런 서비스를 했죠. 어, 네. 그래서 무사에서 굉장히 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아, 있습니다. 아, 저도 그 호텔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용자 여정 지도를 통해서 제품 서비스 차별성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현장 조사 활동 참 단어가 어렵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게? 네. 정성적 현장 조사 활동이란 네. 정량적 그 조사활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네. 아, 창업자가 어떤 아이템을 뽑아서 소비자한테 정량조로 이제 물어보는 것보다 실제 사용자의 공간과 사용자의 언어에 아주 깊이 음. 아,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성적 현장 조사활동을 창업자들이꼭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 실제 창업자가 고안한 그 아이템은 음. 보통 이제 책상 위에서 만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소비자의 그 상황과 맥락에는 네. 잘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즉 어, 창업자가 구한한 아이템을 가지고 소비자가 어, 있는 공간에 가보면 네.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그 현장을 보므로써 아이디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성적 활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정성적 현장 조사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정성적 조사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네.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 사용자가 가장 편한 공간인 네. 그들의 어떤 그 가정 혹은 그 사무실로 네. 직접 가서 네.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심, 심층 인터뷰란 네. 아, 보통 우리가 이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하는 간단한 인터뷰 말고요. 네. 아,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 사람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는 음. 그런 방법을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이렇게 가거나 활용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예를 들면 뭐 쇼핑센터도 좋고 관련된 장소, 활용하는 곳, 등등을 가보면 음.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 또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가 직접 되어보는 음. 음. 그런 체험활동을 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이 정성적 현장 조사 활동과 관련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한 카페 창업자의 이야기를 어,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 창업자는 어느 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음. 카페를 실제 창업했는데요 네. 실제 이 결과는 어, 실패였습니다. 어, 이유가 뭐죠? 네. 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바로는 네. 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저희가 그, 그곳에서 어, 일정 기간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꾸준히 음. 인내심 있게 이제 살펴봤는데, 네. 어, 유동 인구는 많은 지역이었지만, 어, 유독 그 곳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그 어떤 걸음이 빨라지는 현상을 음.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카페 에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카페는 사실은, 아, 이렇게 실패의 길로 음. 어, 가게 되었던 결과를 아,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네 사례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정성적 현장 조사 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것저것 참 많이 알아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 어,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자는 음. 이 아이디어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음, 네. 이제 왜냐하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떠올랐을 때, 아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쓰겠다라는 어떤 착각에 음. 아, 빠지는 경우가 많죠. 즉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을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품과 서비스보다도 이걸 네. 쓸만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음. 또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공간에 있고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규명해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어, 사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아주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네. 어, 이 정성적 조사활동 그리고 어, 초기 기획 지도 음. 그리고 사용자 여정 지도를 사용을 하면 어, 본인의 아이템을 어, 훨씬 더 훌륭한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시장과 고객에게 어, 실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네. 어, 이러한 방법을 유념을 해서 창업자들이 음. 예, 예, 이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기 기회 지도를 통한 제품 서비스 차별성 도출과 사용자 여정 지도를 통한 제품 서비스 차별성 도출 그리고 정성적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한 제품 서비스 차별성 도출에 대해서 디자인 싱킹센터의 이유종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